네, 슬라이트 쓰겠습니다. 플레이트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웃음> 벌칙받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에 나에게. 오늘은 와, 2000... 이렇게.. 2020년 8월 2일이다. 그 연수원에서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이제 22명에서 12명이 추려져서 이렇게 누가 파트2를 갈지 딱 결정이 돼. 그래서 지금 너는 아마 데뷔를 했으면 은그 무대를 하거나 무언가 연습하고 있고 데뷔를 안 했으면 은또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겠지? 음.. 내가 방금 1개월 전 내가 오라 원어두 입장 테스트를 할때 그 영상을 봤는데 그때도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냥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 그냥 초심을 잃지 말고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만약에 데뷔를 했으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열심히 하고 데뷔를 안 했더라도 크게 상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음, 1년 뒤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딱히 해줄 말은 없지만 그냥 만약에 힘든 일이 있으면 꼭 힘내길 바래. 파이팅 오! 호 뭐 되게 생각보다 짧다. 음. 근데 진짜 별말 안 했네요. 엄청 이상한 말 많이 했을 줄 알았는데 나 얼굴이 많이 다르고 이때 진짜 약간 애기 같네. 그리고 뭔가 아... 이때가 딱 파트 2 들어가기 하루 전이니까 약간 이때 영상 보니까 감정 동기화되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이때? 그때 사실 엄청 막 연수원 생활을 한달 동안 하니까 긴장이 조금 풀린 상태였어요 진짜 한 들어가기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 생각 다 하나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마 이거 찍었을 때 되게 약간 다시 긴장되고 무서워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되게 새롭네요 감정이 데뷔한 다음에 보니까. 이때 얘기하는 초심이랑 데뷔 후에 말하는 초심이랑 조금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그냥 연습생 때니까 엄청 그냥 춤, 노래 열심히 하고 이런 거에만 되게 포커스 맞춰진 상태로 집중을 하고 초심 잃지 말자 했던 것 같은데 요즘 그거 이외에도 약간 신경쓸게더 많아져가지고 확실히 약간 데뷔하고 나니까 아이돌이란 직업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걸 알게 된것 같아요, 데뷔. 이때는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보다 더 기준이 높아진 거니까 그거 안에서 초심 을위지하고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리네요. 네. 작년에 찍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이선아 안녕. 시작부터 보기가 힘든데. 1년 뒤이선아 안녕. 안녕. 나는 8월 2일, 2020년 8월 2일에 습승이 그날이 되면, 지금의 내가 좀 많이 웃었겠지만 너는 뭐 지금 활동하느라 굉장히 바쁘겠다야. 너도 알다시피 이 시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 그렇지. 그리고 같이 겪고 힘내지. 있는 데뷔 준비생들도 굉장히 떻게 어 어떻게 보면 잔혹하게 뭔가 내 꿈을 포기해낼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런 한치 앞도 모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나는 너가 그 지점에 배달해 있을 때내 모습이 생각나. 계속 생각났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했었는지 이런걸좀 기억하면서 좀더 멋있는 음악과 춤, 노래를 만드는 걸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근데 약간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1년 전에 제가 저한테 보낸 영상인데 뭔가 지금이랑 진짜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달라가지고 진짜 남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새로워요 느낌이 항상 오케이, 야외였어. 안쓰럽게. 가족들 신경 더 써주고. 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고. <웃음> 너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께 항상 감사죠 감사인, 감사 말씀 드리는 거 잊지 말. <웃음> 약간 순수한 눈빛이에요. 아직 데뷔한 지 1년이, 남, 1년이 안 됐지만 그래 프로가 돼있을 거라고 믿는다. 잠깐 어, 땅을 음, 보네요, 카메라를. 성, 자기 할 얘기하고 타입 부끄러워서 아래를 보는 이게 가그수록 네가 더 성숙해지길 바라고 더 반대로 더 이제 매력이 생겼, 생겼길 바라고 어 이런 말도 그래. 했어. 음악적으로 개열리하시면에 나의 예술성을 보여 편집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웃음> 에 재채기를. 귀엽다. 귀여 <웃음> 귀엽네. 예술성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그냥 하고 싶은 거다하려 2021년 8월 2일에 기둥이 돼 있을 2020년 8월 2일 기니이 2020년? 2020년 8월 2일이에요? 지금 이 영상 와, 진짜 관전 포인트가 엄청 많은 영상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저랑 너무 달라요. 약간 좀 말이나 행동에 아직 어색함이 많이 묻어있어요. 좀 제가 보기에도 좀 귀여운 것 같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려는 것 때문인지 발음을 엄청 또박또박 씩씩하게 데뷔하고 여러 가지 놀랄만한 일도 많고 재밌었던 것도 많고 그만큼 좀 단단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바보인데요 일단 제이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데뷔를 해서 모든 동료들과 함께 행복하고 멋있고 의미 있는 그런 아티스트 생활을 보내니? 아니면은 여기서 기회를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내 꿈을 다시 이루고 있니? 일단 어떻게 됐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지만 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너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고난들이 오더라도 항상 항상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속에서 너를 응원해주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너를 위해 슬퍼해주고 기뻐해주고 고생해주시는 모든 그 모든 분들은 항상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 너에게 어떤보다는 빛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 분들의 기운을 받고 헤쳐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언제까지가 될지 평생 쭉 항상 너가 무언가를 이뤄내고 무언가를 달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그것은 항상 너의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위, 아래에서 서로 이끌어주는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가능한 일일 거고 그걸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해가면서 그거를 감사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에서일에 예. 제이야. 앞으로도 화이팅하고 여태까지 고생 많았다. 화이팅!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말본에눈동자에서 너무 불안함이 너무 일이보였는 이때는 뭐 데뷔할지, 데뷔 못할지,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랐었으니까 뭐 확신이 없었는데 뭐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네, 의미 있고 엔지니어분들이랑 같이 좋은 아티스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확실히 뭐 이...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확실히 확신... 부정적인 면들보다 긍정적인 면들 많이 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든지 좋으니까. 그. 그런 걸 많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이제 저에게 제 자신에게 쓴 영상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사실 반말 되게 어려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제이크야 일단 오늘은 전지훈련에서 마지막 음. 날이고 어 내일 이제 음. 파트투 촬영을 다시 들어갔는데 음. 어, 정말 이 전지훈련에서 되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마무리도 잘했고 어 되게 많은 것을 배웠고 되게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꼭꼭 파트 2 촬영 가서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 일단 파트 2는 잘해서 데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1년 후면은 데뷔를 하고 이제 활동도 계속하고 있을 상태인 것 같을 때 같은데 진짜 데뷔 후에는 데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데뷔 후에 더성장하 모습과 성장했으면 좋겠고 꼭 정말 성공해서 진짜로 멋있는 아티스트, 멋있는 아이돌 돼서 정말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 좋은 무대를 어, 많은 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 지금 뭔가 데뷔를 하기, 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어, 그런 지금은 데뷔가 걱정하는 그런 심정인데 1년 후면 또 다른 걱정이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걸 본다면 은 데뷔를 했을 것 같으니까, 어, 어, 그 때, 그 지금 하는 그 걱정도 뭔가, 뭔가, 걱정을 많이 하면은 좋아지는 게 없고, 그냥 좀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어,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데뷔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그냥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 착한 모습 어,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데뷔 생각밖에 없었고 사실 어 데뷔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제가 지금 이제 시기에 느끼는 걱정들은 어 아티스트로서 어 해야 되는 것들이나 뭐 책임감이나 음. 그런 게 훨씬 이때보다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볼 때는 지금 데뷔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걸 찍을 때 기억나는 게 이걸 나중에 봤을 때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는 말 말해준 것 같고 되게 진심으로 받아들였고제 자신에게 되게 뿌듯합니다 Like proud, proud 잘했어요 이때 그리고 뭔가 귀여워요 좀 제가 보기에 훨씬 컸어요 지금 l e t 렛츠고 소리 들리죠? 정훈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잠깐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너는 1년 뒤에 나의 모습에 있겠지 1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때 소리도좀 다른데? 너가 데뷔를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을 지금, 마음이야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너가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와. 근데 뭐 너가 지금 몇년 그 후에 그 성훈이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혹시나 안 돼도 안돼 데뷔가 안돼 있더라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웃음> 아왜 그런 말을 해아 꼬롭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잠깐만 <웃음> 그래도 <웃음> 나는 지금 <웃음> 내가 데뷔할수 <웃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데뷔를 꼭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아, 이때 진짜 애절했나 보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 최대한 거의 올것 같은데? 잘 해볼 생각이야 저희 이별 응. 데뷔를 데뷔를 응. 당연히 했다고 응.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 데뷔를 했으면 은 완전 그런 동도 많이 할 텐데 이럴 때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오... 그때더말 <웃음> 잘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더 힘내서 잘했으면 좋겠어. 뭐 데뷔를 했, 했든 안했든 어떤 일이든... <웃음> 내가 오늘 상담을 받았는데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계속 내내 에이면서 생각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뭐 그때까지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뭐무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까먹고 있긴 했어. 응. 그,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려고 해. 그리고 뭐 정말 멋있는 사람이 돼있길 바라. 바라고 되게 뭔가 좋은 마음으로 이 1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 너에게 있어서 행복한 그런 행복할 때이걸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런 모습에 도달해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연습하고 그리고 무슨 어떤 일든지 최선을 다 할게. 화이팅! 안녕. 네, 1년 전 저에게 받았는데 되게 일단은 비주얼이 이때부터 좀 심상치 않아 제, 죄송하고요 네, 이때 되게 청순하고 아주 와, 왜 이렇게 어리냐 이때 기억은 있어도 뭔가 이때 생각했던 걸다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열정 있고 그리고 이때가 사실 데뷔를 하러 이제 서바이벌로 곧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이런 말을 거슴치 않게 할수 있었던 거 아닐까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하라고 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다시 실천하기로 근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이거 찍을 때 기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 아, 그때 진짜 약간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볼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바로 갈까요? 1년 후에 <웃음> 사실 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도 겪었고 이, 이제 내가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을 또 1년을 보낸 뒤에 내, 나의 모습은 어떨지 아직은 진짜 상상이 안 가고 진짜 1년 안에 정말 많은 것을 했는데 너가 지금으로부터 또 1년이 지나고 지나면 너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을지 너무 궁금하고 진 많은 일이 지나고 그리고 또 1년 후면 너가 18살이 아닌 19살 거의 너가 학생 시기? 거의 마지막 시기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맞아. 너가 1년 후의 응. 시기를 더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응. 응. 그리고 1년 후에 나오면은 제발 데뷔는 음. 했겠지. 어 데뷔했어. 노력을 <웃음> 했을 거야 분명. 노력은 했는데 안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는데. 어, 나이제 솔직히 넌될거 같아. <웃음> 나 혼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야 너가. 맞아. 수 있지 않을까? 내 자신을 믿어야지.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은 연수원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음. 오늘은 연수원에서 마지막 날이야. 음. 아, 그래? 영상 인지도 마지막으로 썼고 앞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 너가그 촬영을 통해서 온몸 데뷔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이 있겠지만 마감을 강하게 잡고 너가 가고 싶으니 그리고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꾸준히 한결같이 잘 갔으면 좋겠어 음. 지금이면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나는 충분히 너가 잘할 수 있, 있다고 믿고 그냥 나는 너가 그냥 그때 냥그 음. 1년 후에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음. 사람이 행복해야지 그래야 사는 낙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너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도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음, 그래 마땅하게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해 난 충분히 너가 행복한 걸 찾아서 잘 떠났으면 좋겠다 1년 후에 선우야 <웃음> 아니 힘들겠지만 <웃음> 앞으로 더 힘들 거 알고 있잖아 맞아 더 힘들 거 알고 더 계속 꾸준히 <웃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음. 잘 지내고, 지내고 있겠지? 오. 잘 지내고 잘 지내고 있더 힘내고 <웃음> 네 자기 자신 더 사랑하고 네 일단 안아줘 자기, 자기 사랑하고 아나 어, 진짜 웃긴다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안녕 소녀 지내 잘 지내 잘, <웃음> 잘 지내야 돼 야, 진짜 웃겨 파이팅 야, 솔직히 저좀 감동 그런 거뭐할줄 알았는데 너무 웃긴데? <웃음> 얘 말하는 게 너무 웃겨요 <웃음> 때가 진짜 사실 데뷔 거의 모르는 상태였어가지고 제가 진짜 긴장을 좀 많이 했었던 상태였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긴장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렇게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말을 너무 잘했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웃음>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웃음> 내가 어 이랬구나 라는 거를 좀잘 알게 됐었던 것 같고 저는 또 지금 보다시피 또 데뷔를 했고 이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제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물론 힘들 때도 있고 뭐 다, 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물론적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잘했어. 진짜 수고 많았어, 진짜. 머리에서부터 <웃음> 뭔가 좀 부끄럽네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와, 와 이때! 2020년 아, 바로 이기, 이, 음. 어제 한국에 와서 1년 되는 날이었는데, 1년 후에는 아, 내가 음, 어떻게 되는지 아직 예산도 아, 없다지만, 1년 아. 중에서 많이 성장했던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아. 노력했는지 그런 것도 아. 모르겠지만, 아, 내가 한 1년 아. 중에서 말좀더 많이 노력했던 것보다 음. 더 노력하고 아이씨. 내가 이번에 데뷔 못 하더라도 데뷔하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노력하고 너 금을 꿀수 있도록 그리고 빌보드음에 대비해서 1위 될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이랑 팬분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거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이 방송하면서 느껴지는 게 너는 너무 노력할 수 있고 팀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지만 너는 아직 자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직 적은 것 같다. 근데 팀위에서는 너무 좋은 행동을 했고 음, 했으니까 너무 그거를 일년 후에도 해주면 좋겠다. 나는 너무 기대하고 있어. <웃음> 나는 1년 후에 응. 너가 데뷔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한데 만약에 못 하더라도 많이 노력해주면 좋겠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춤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뭔가 노력을 해주면 좋겠고 다른 사람 남한테, 다른, 음. 다른 사람한테 너무 감사를 잊지 말고 음. 내가 빛나는 모습을 기대할게. 음. 1년 후에 만약에 너가 무대에 서고 있으면 나는 정말 좋겠다. <웃음> 진짜로 못하더라도 음. 나중에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음. 1년 후에는 정말 기대하고 있을게 이 사랑해! <웃음> <웃음> 안녕 그리고 우리네 아우 아, 되게 부끄럽다 보기가 좀 연산만 봐도 되게 한국도 많이 늘었고 지금도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자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팀이 잘 돼야 뭔가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퀄리티 그런 게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처럼 팀을 위해서 못뭐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이때랑 지금의 목표가 되게 엄청 다른데, 이때는 막, 음, 데뷔밖에 없었잖아요, 목표가. 무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도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팬분들 위해서 뭔가 무대를 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때보다 더 뭔가 성숙해졌고더 권장한 것 같습니다. 데뷔했다, 미키. <웃음> <웃음> 오늘 또 1년 뒤 나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할까? 1년 뒤 제이에게 1년 뒤! 1년 뒤에는 <웃음> <웃음> 안녕 1년 뒤 선우야 안녕 2011년의 니기야 희생이 형그때 형은 지금의 나보다 제 것이 그 어, 1년 뒤에도 어, 잘 지내고 있겠죠